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소녀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삼촌이 있습니다. 올해 8 7의 고홍년 삼촌. 천길 바닷속도 두려워하지 않는 물질부터, 제주와 부산을 오가는 중간 도매 상인, 그리고 표선면에서 최초의 여성 노인회장까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인생을 헤쳐오신 고홍년 삼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돌아보면 그 수많은 시련의 날들이 다 물거품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날도, 한 집안의 어린 가장이 되었던 그날도 바다는 오늘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든든한 울타리 안의 세상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거친 세파로 변했습니다. 삼촌 어린 시절에는 아버님이 그 통조림 공장 책임 맡으셔가지고좀 형편이 넉넉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표준 예, 사람들. 일본 말잘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일본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 통조림 공장 그 사장이 일본 사람, 산마연 한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는 일본 말을 잘하니까 채용해가지고, 형, 뭐, 통조림들 거 만들어서, 그 뭐, 일본 가져가서 파는지, 그 산마라는 그 사람은 일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대 집도 직하고, 완전, 그 밑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한네 사람 정도이셔도 우리 아버지가 주인 주인처럼. 그그 그 당시에 그 동네 아이들이 학교 안 다닐 때 삼촌은 또표성 국민학교까지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응. 예. 동민학교 2학년 때 해방되신 뒤 <웃음> 학교 다닐 때 일본말로만 말하려나고 경영 그 일본 사람들을 막 관리해 그냥 하면 막. 제, 제 새끼들 나쁜 새끼 하면 막 욕해도 일본 사람들 은못 따라 들어 그 우리 이때 한국말로 막 해여도 전혀 그래 하멍해신디 해방되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없어져 뵀는디 우리 이제 표준 사람들한테 얻어 맞아질까 봐서 그냥 다 도망쳐가 도망쳐가서 재산도 다 내불고 아니 그때는 그 국민학교 어린 학생들이었는데도 일본말을 배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 예. 경영 막, 선생들 통해 막 내놓은 고치는 아니어도, 일본 선생도 있고, 여기 사람 선생도 있고, 그냥 일본말로, 일본말 하지 말래 막, 영, 못 따라듣게, 암암리에, 저 새끼들한테 일본말로 고치 말래는, 막. 그렇게 넉넉하게 이제 지내시다가, 4.3 때 집안이 이제 갑자기 막 기울게 되셨어요. 우리 집이가 이렇게 나무가 웅장해가지고, 먼데서, 먼데서 보기에는 그런데 와서 고부민 찾지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 그 면사무소에 데려다가 그 가둬놓은 사람 중에 그 토잔 사람 하나가 도망쳐네 우리 집이 이렇게 나무가 있으나 저 집에 가면은 이제 고볼때 있을 거라 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라. 가만히 있으니까 막, 군인들이 들어오고, 순경들이 막, 그, 총 들른 사람, 창 들른 사람, 막 들어와 가니까, 아, 우리 다 겁나가지고, 어떤 한일이 일어나네. 그, 그 사람 시물에 왔다고, 그온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창, 창을 그거 고 도시기 집으로 올라네. 그, 지붕 위에 올라간 거라. 올라가나, 우리 아버지는, 만날 아팡 환자고, 그 사람은, 폭도라고 하니까 폭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라 게래 우리 아버지 창을 빼가지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지붕 위에서 찔러 본 거라. 삼촌 그때 나이가 초등학생인데 그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야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오빠는 그렇게 군인 지원행 가보니까 우리 집에 할머니는 너무 노인이 늙어가지고 요런몽코에 이런, 이런 데 살고. 우리는 이런 안그에살았신데 할머니는 아들 외아들 아들 죽으니까 개나잖아 맨날 맨날 울고 맨날 울고 경하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몸이 아프니까 애기들 다 키우고 그들을 근 살아야 될 건데 아파근에 뭐 하니까 나가 나 아니면은 밥도 못해 먹을 정도라 애기들 다 거념하고 그 동생들. 물질에다 밥 해그네 다할머냐고어머니고 나가 오시면은 물도 혼데받지못 지려올 정도 되니까 나가 다 물기려다 그네 밥하고 국하고 케그네 반찬도 있으니까 그때 뭐 소금물에 그 무수 담갔다가 그거 썰어가지고 그네 그네 그래 밥도 먹고 그런 밥도 그때는 없어서 못 먹은 사람이 천지가 많지 병석에 누운 할머니와 어머니 모시며 또 동생들 건사하며 끼니 걱정에.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먹고 살길 막막한 상황 속에서 꿈을 품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당시 제주의 바닷가 마을 소녀들이 그랬듯이 삼촌은 해녀가 되어 살기 위해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물질을 해도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25세 나이에 과감히 중간 도매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질하시다가 다른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물질을 하, 하니까 그 당시 때는 물건을 토라 같은 거전부 같은 거는 많이 나는데 값이 얼마 가 가. 값이 얼마 안 가니까 그거 가정은 내가 아기를 나는 그때 키우는, 키우면 그할 때인데 그 물질만 해가지고는 자식들 공부를 못시키못시키 그라 나가 계산을 해보니까. 음. 또 만약에 나가 죽으면 자식들이 고아들 생각하니까 빨리 나가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지런히 힘쓰면 은 돈을 벌어질 거다 하는 생각에서 몇 돈이 하든 족든 미자막한 것이지 그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외상에 다. 사가지고 가서 파랑 와가지고 돈 계산해드리고 딱 그렇게 이제 신용 좋게 잘하니까 외상도 잘 이제 주고 삼촌 물질보다 장사가 체질에 마집디가 맞아 숨 쉬면서 <웃음> 숨 쉬면서 뭐 이거는 저녁 때나 아침이나 아무 때라도 그냥 걸어만 다니면 되는 거니까 남편분도 장사하시면서 만나셨다고요. 그 예. 장사가 이제 나가그 그렇게 조금만 조금만 하다가 크게 크게 한 원인 원인은 우리 그 남편이 그 부산상에 서기로 있으니까 물건을 거기 시껏 싣고, 시껏만 가면은 이제 그 꼼꼼히 다 팔면서 그 돈을 다 해가지고 보내주고 그렇게 하니까. 훨씬 쉬웠지. 그돈 해그니 그돈 오면은 그 물건값 주고 그렇게 해가니까 또 사람이 정부+ 정부 지니까 애기도 나고 경행 살아가니까 또 우리 집에 그 남편도 더돈 벌면은 뭐 인력 자식 다그 공부시키고 하는 거니까 그거 체밀하게딴 사람 담 저녁에 잘 그걸 행 보내주고 뭐 속이지도 안 하고. 물질보다도 더잘 맞으셨다는 이 장사 일을 삼촌은 언제까지 계속 하신 겁니까? 장가 보내고 공부 시키고 집 사고 하니까 그 이상 이제 그 돈의 애착이 음. 너무 마음이 지치고 몸도 지치고 하니까 애착이 없어가지고 장사도 차차 취, 취한 집에서 할수 있는 거 슈퍼마켓 그거 해서 집에서 장사하고 그것도 이제 집도 세주반반 양해서 세주업으로 반 나가 살고 소녀 가장의 삶이 삼촌에게 주어진 삶이었다면 중간 도매상의 일은 스스로 개척한 삶이었습니다 제주 여성은 강하지만 여성의 자리는 많지 않았던 시절 남성 중심의 노인회에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경합 끝에 표선면에서 최초로 여성 노인회장에 당선된 일도 삼촌 스스로 길을 낸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삼촌이 표성 관내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노인회장이라고 들었어요. 나이는 들어가고 아예 죽을 땐 가까워 가고 뭔가가 뭐 이름이라도 혹은. 내우고 싶은 생각이 난거라 아무 거라도 해서 이름을 내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죽으면은 영원히 이름이 나지는 않하지만은 그래도 죽는 순간으로부터 몇년 동안은 누구는 누구는 이렇게 했다는 말은 할 거니. 아 음. 그래가지고 이제 경로당에 가가지고 이번 회장 나도 회장 학현 한그 가서 하니까. 세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그 투표해서 했는데 나는 174표를 먹고 뭐 투표 안한 사람도 들어있지만은 음, 음, 음. 한 사람은 30표, 한 사람은 90표 그러,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됐는데 와. 나가 그때 투표행 할 때는 임기가 3년이라 났는데 그거 엔 3년 끝나니까 나가 3년만 해가지고 그만둘라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한번더 하겠다고 해서 하니까 이번 이번부터는 4년 한다고. 두 번째는, 그, 그 성관해가지고. 아, 무투표로 그냥 당선 두 번째 되셨고. 무투표 당선 해가지고 해서 4년 하니까 7년.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 딱 붙이니까 이름 난거 아니? <웃음> 남자들만 딱 있는데 여자는 나 혼자. 삼촌, 그 살아오신 인생 한번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시면. 음, 어떤 인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인생이 뭐 만족한 게 아니고 자식들이 착하니까 자, 자식들 때문에 난 그냥 나 일생에 그저 이만하면 성공, 성공한 성공 걸로 생각하고 있어. 딴 사람들은 뭐 부자로서 막사 재산 자랑 막 해도 난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도 안 하고. 한평생 책임을 다해 살아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숨 참으며 물질을 하던 그때도 중간 도매상을 하며 제주와 부산을 오고 갈 때도 표선면에서 최초의 여성 노인회장으로 마을을 위해 일할 때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었습니다 길이 없으면 스스로 길을 만들면서 살았습니다 고흥년 삼촌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넘을 수 없는 벽은 없다고 말입니다. 밥 배불리 먹는 것이 오로지 소망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모두 궁핍했던 그 시절. 밥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라고 남이 집 아기 업계로 보내졌던 장원선 삼촌. 올해 여든넷 장원선 삼촌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높은 빌딩 숲의 제주시내 원도심의 건물을 바라보는 삼촌의 눈은 감회에 젖어듭니다. 30여 년 건설 노동자로 살아온 장원선 삼촌. 제주시 원도심 수백여 채의 건물이 삼촌의 손을 거쳤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삼촌 소원이 밥한번 배불리 먹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사셨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없고 아무도 오신 안에 어디 저 해변이라는 거는 우린 촌이라 보나 해변이라는 건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이사를 안 다녀주게. 음. 걔면 그대가 보리살 한말 하면 은두말 주기로 해 보네 빗재당. 음. 빚자당 그걸로 밥을 해요. 그네면밥을 먹어보면은 우리 못하면 그거 이제 또 고래 고랑 고를 만들어 허텅 들은 놈을 캐다그네 그래 놔그네 죽성 개미 막 잘도 써 들은 나물이 이제 생각으로는 그 쌀망 혹은 물에 담가시면 안쓸 건디 어머니도 그런 생각을 못한 거라 옛날이나 그냥 캐당 바로 물깨밍 그리 그래 들이청그 보리썰 고라그네 그래 허청 죽인짐신. 지금은 개도 안 먹을 거. 그난삼촌내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는 사삼 때문에 사삼 더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고. 어, 사삼 때문에 그 아래 이사 왔다니 올라간 바래에 집도 다타버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삼촌도 어머니가 삼촌. 밥이라도 좀 얻어 먹으라고, 그 어린 나이에 아기 업계로 보냈다고 얘기 들었맛이. 이제 우리 오빠는 남의 집에 소부리에 가고, 배부른 밥이라도 먹으라. 허잉 가고, 나는 노무 집에 아홉 살에 아기 업계로 간 거라. 그는 그 주인은 물질 해녀는 사람. 그는 그 아기나 집에서 밤시면은 그디 가거네, 이제 해녀질 해영 버령과거네 사고. 그러면 그 아기 그 업계로 간 집에서는 밥은 제대로 드셨을까? 그때는 밥은 쉽게 먹었죠. 좁소리, 볼소리, 밥 보면은, 아이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밥은 실컷 먹은 사나다 걔는 밥이라도 실컷 얻어먹으라. 어머니가 보내는 어머니 얼마나 우러시까라. 걔는 일년 사니까, 오라, 굶어도 같이 굶자. 해. 는또 올라간 거라. 굶어도 같이 굶자. 네. 어. 네. 어머니도 어린아이 보내놓고 마음이 아으셨게 아파 네. 얼마나 아파팠지이 아들 시성제 나하나이게나 음. 보내니까 진짜 참난어린아이 분신 몰랐지만 가슴 아팠지. 그러면은 그정뜨르 비행장에서 그 일하러 간 거는 언제 뭐 때문에 그쪽에서 일을 하시게 된 거만 씨. 정뜨르 비행장에는 나 열일곱 살이 왔지 우리 아버지가 다 돌아가거나 촌에 살수가 하시나 비행장에 초를 비용 팔면은 생활을 할수 있다. 비행장에 풀, 풀. 초를 어, 풀 겸에 이제 그디오라그네 그때 시절엔 가맹이. 걔 어머니가 이제 큰 가망에 가장 가그네 이제 난 졸음에 쫓아가그네 비밀. 어떤 때난못 가고 어려보나 못 가면 어머니만 가. 어머니만 가면 졸병, 홍가망이, 병왕, 지부랑 이제 비아놔. 걔는 가망에 이제 솔솔솔하게 놔. 가는 이제 두 가망을 만들어. 걔는 어. 그때 시절엔 루타리 정왕 포라그네쌀 혼대도 받고 반신 하나도 받고. 경험은 그들한테 처음 온땐 경사나. 그걸 누가 사가는 거 맞지? 그 초를? 어 그때는 노텔왕발이면 마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차하는 사람들 어 마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는 그, 그 마차하는 사람들이 그 초를 상 말을 매겨 아, 말 매기죠? 아말 매기려고 말 매기려고 어, 그러다가 삼촌 그정트를 비행장에서 서문시장의 국수 공장으로 다시 취직을 하시게 돼 그때 국수 공장에 가거나 국수 하면은 그때 돈비 분안줘서 뭐했어? 네. 국수 공장? 에 국수 공장에 가 국수 뽑아주게. 완전히 기술자가 돼서 거기서 음. 그냥 국수 허를 한 세포대도 빠고 두포대도 빠고 우개 들이라 하영 빠면 하영 주고 조경 빠면 조경 주고 에이, 그럼 실력이 있으면 좀더 음. 많이 빼고 겸은 널뛰가 널이지 아니어 보나 세포 이상은 빨 수가 없어 장수가 조가 보나 그냥 막 부지런히 아침부터 막 부지런히 하면 세포 빠고 겟 아니면 두포가 평균 그냥 음. 그 국수 빠그나 어떤 때는 국수로 이제 일당 바당와근에집어라거나 먹기도 하고. 그 당시는 쌀이 귀여 운한 게. 오빠가 오면서 조금 생활이 좋아졌다 오빠가 제대인 운한 이밭런 농사 짓기 시작한 그때부터 생활이 풀려쌀 그냥 보리 비록 남의 밭이라 할지라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보리밥을 실컷 먹을 정도로 생활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수 공장 일이 손에 익을 무렵 모술포 출신의 남편과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 역시 가진 것 없는 형편이라 신혼부터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삼촌이 선택한 길은 건설 현장의 막노동이었습니다. 삼촌 그 국수공장 잘 다니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 현장 쪽으로 취직을 하시게 되셨는데 왜 그쪽으로 가시게 되셨는지 돈 많이 받지? 음. 건설 현장으로 가네 저런 기아드정 저런 위에 테에도 올라가고 세면드정 올라댕이고 몇살 때부터 그거 하셨을까? 그때는 그러면. 한 스무 살쯤 되시거라 세면드졌다가 모래도 저 저런 위에 2층 3층에 올라가 스무 살 때? 네그 스무 살때겸옥 노가다니를 오래했죠 우리 하단 또 시집가는 아기 음. 낳기 시작하는 아방 이제 이부르 브룩 공장에 부르골 찍 손으로 찍기 시작해서 걔는 그대가 이제 같이 일해요. 아기 도랑강 아기 어디 바래다지면 되게 모래 파근에 모래 속에 전동을 한어덤으로 아기를 <웃음> 어 걔는 거기서 잘 놀아 아기가 아, 안전하게 졸아오미 그냥, 그냥 졸면서도 아유. 걔네 걔뭐그부르 공장에 일대이면거단 조금씩 조금씩 이제 생겨나는 조금씩 모여놨다는 그때 이제. 9만 오천원 전에 그 땅을 사서 이제 우리 사는데 이제 또 집을 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지선 걔산 것이 이제, 이제 지금 이제 65년 돼서. 그래도 그 당시가 그고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라서 막 건설 경기가 막 일어나면서 일은 끊기지 않으셨을 것 같아. 안 끊겨지게. 나는 일은안 끊겨 봐. 계속 땡했죠 계속. 끝나면 그다음 예. 또 미안해. 건물이 어, 그다음 또 다른 건물에 또 넘어가고 다른 건물에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어단 삭강일 들어간 함수야권 안에 삭강일도 이제 올해는 그 돈을 하행 주니까 더 노가다니를 대행해 주게 이밭던 일은 돈이 작게 주고 눈밭에 검질도 매려가고 해도 겨우 이제 도끼 다시 는 것이 있어. 그거면은 회산일은 사천 원 그건 하면 팔천 원 그냥 그거는 장화 이만큼 온거 신곡 물주장이고 기계 팔 마리 끼를 이런 돌령하면 그건 죽어도 자방 죽어야 돼요 그건 영왕 내불면 집다부서버려 완전 매력이 쎄 눈이니까 그러나 아, 그거 하면 넘어가는 사람들 봐서 남자의 얼굴 탐수에 가려놔서 나신대 너무 험하니까 네, 너무 험하니까 너무 우에만 이라니까 그러나 나 몸은 어서져도 아이들만 배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해도 되겠나 어떤 때는 모래정 올라가면 눈물인지 땀인지 몰라 아이들을 생각하는 게 노문지 딸들은 운동화도 상신지 옷도 공고 입지는데 우리 아이들은 경억못 해봐서 운동화를 상신지 못해 우리 큰 아들 이제 6십이지만은 검은 검은 신신원에 중학교 등에서 그때 시절에 노문지 딸들은 운동화 상신제도 우리는 운동 난 조금이라도 애끼기 위해서 사줄 수는 있는데 이거 애끼면은 이제 얼마 보태면 얼마가 된다 이런 생각만 하면 그 운동화 사실 사줄 이 힘은 있어도. 안사진 고문 신 아이들을 고생시기 키 위해서. 전향하느라고요네존으로전향으로 예, 예, 어. 경험하게 살았죠. 제주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그저 건물 나가 지은 건데 이런 건물들이 있겠다. 아그 많지. 많아. 만약 차탄 가면 우리 똘도 아들신 데도 차탄 가면 야저건나 나지든 거다 저것도 나지든 거다 <웃음> 막 경고라죠 이제 지금도. 어러면 대략 몇 개쯤 됩니까? 그셀 수가 죠 진짜? 셀 수가 죠집 짓는 거는. 큰 건물은 우리 경마장도 다지어서 경마장도 지시고 어, 옛날 어, 옛날 시청도 지고 그 다음에 큰건또신천지 가면 용 카보가 건디그 그니까 삼성 저 자동차가 그때 팔아나 제가 그 건물 그것도 신지에서 체고통 지어서그 뒤도 되니고 큰 건물은 거자 등에서 아홉 살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사삼과 배고픔 눈칫밥을 먹어야 했던 아기 업계의 설움과. 건설현장의 막노동까지. 장원선 삼촌의 삶은 비바람과 외풍을 견디어낸 건축처럼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사남매가 모두 장상한 뒤에야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장원선 삼촌. 지난해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엮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삼촌 그 고생 고생하면서 살아오신 이야기를 얼마 전에 그 그림책으로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딸이 도서관을 하게 되니 몇년 되신데 엄마 왕 구경해봐 구경해봐 이들막 공부도 하는데라 공부도 하는데라왕 왕봐 왕봐 하나 이제 친구들 다섯이 데리고 가서 간발이 보난 진짜 막 넣는 데 책들도 막 하고 이제 무슨 하얀 종이 주면서 그림을 그리는 한 그림을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려, 나 이제 물색, 물감을 물에 탄 주면서 어. 손으로 그리래 아, 걔는 손으로 어떻게 그려.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 생각나는 대로 그렸어, 생각나는 대로 걔는 손가락으로 영지봉 이래 놓고, 그면. 아이고, 이거 그림 돼있어, 도시 요쪽대로 이러면 이것도 그림 돼있다한 것이 어. 걔는 이제 일주일에 세 번씩 가쪽에일주일 그럼 삼촌 그때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그림 그려, 그렇지, 거. 처음 그랬지 걔는, 아, 형이 기억을, 그때 댕이 가니까, 댕이 없으면은, 나무도 보면은, 아이저 나무 한번 그려봤으면 되겠다. 아, 꽃도 보면은, 아, 저 꽃도 한번 그려봤으면 되겠다. 걔 집이 이제 꽃이 막 여러 가지시니까, 그거 보면, 그 철량이 없으시도 그런 나무들이나그 나무도 그리고, 막, 댕이단, 그리던 바리보나 이제 그림이 되고요려걔 댕이단 바리보는한 1년 뒤에는 이제, 그 조립장을 타게 되나, 그때막 기자들 두고 또생 했던 게, 아이고, 사람은 살고 볼일이 시리구나. 이런 때도 이었구나막 <웃음> 기분 좋으디가 삼촌. 아이고, 기분 좋아지게. 돌이켜보면 삼촌 살아온 인생, 어떤 인생이었던 것같아았시 아이고, 나생각으로는 만족하죠. 만족해. 지금 살기 좋아노나. 얼마나 살기 좋아서. 지금 나고 아이고 대통령은 머리나 쓴다. 우리는 얼마나, 나 할망신 이도 가라. 우리 얼마나 지금 편안하게 사는 줄 알아놨어. 이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었다. 난. 오직 몸 하나에 의지한 채 살아왔습니다. 30여 년 동안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살아온 장원선 삼촌. 아이들 뒷바라지를 위해서라면 아찔한 높은 건물 위도 무거운 등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건설 현장에서 먹던 꽁꽁 언 도시락도 모두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제주의 오랜 건물들 속에는 삶의 밑바닥부터 성실하고 탄탄하게 다져온 삼촌의 땀과 숨결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원도심의 수백여 채의 건물들은 그래서 장원선 삼촌의 땀으로 다져진 역사입니다.